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자꾸 얼굴이 작 작아 보이게 뒤로 가 가지고 지금 네. 욕하면서 다시 네. 침 뱉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드디어 어, 아저씨의 리뷰의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네 저번 주에 쇼핑몰 만드시고 아무짓도 안 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했죠. 네.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김태훈 씨를 데리고 지금 아저씨의 리뷰 2탄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뭘할 거냐면 일단 관심 있으신 뭐 상품이 요새는 그거 많이 보거든요.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때 쓰는 홈트? 네, 홈트. 홈트. 요새 이제 뭐 뭐냐?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음. 야, 좀 건강 신경 쓰는 애들이 많아지면서 음. 집에 운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음. 간단한 맨손 운동 기고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저도 실제로도 좀 구입한 것들도 있고 음. 또몇개좀 또 구입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홈트 용품을 판매하는 게 네. 조금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음. 운동하죠 운동할 때 운동에 관심 있으면 운동 기구나, 운동 용품을 살때뭐 봐요? 가격을 보죠. 가격만 보니까? 아니면 브랜드 보나요? 브랜드는 거의 안 보고. 어, 네. 그래요? 저는 거의 저 최근에 구매했던 게좀 이제 가격 브랜드보다는 음. 좀 약간 딱 봤을 때 약간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후기 음. 같은 걸좀 많이 봐요. 음... 그렇구나. 네. 근데 의외로 이 스포츠 용품들은 브랜드를 따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음. 그래서 상품들을 검색을 해보면 예를 들어 홈트 뭐 어떤거 샀어요? 뭐산개에있단 요가매트, 음. 뭐, 아, 뭐 덤벨, 그 음. 다음에 고무밴드 있잖아요. 고무밴드? 네. 아 그런 것들은 어찌보면 약간 소모품이고 소품류라서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뭐 사이클을 돌린다 음. 뭐 라든지 아니면 뭐 뭐 필라테스 용품 같은 걸 산다 그러면은 사실 가격보다는 이 상품에 대한 품질이 좋은지에 대한 판별을 하는 게뭐 리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브랜드가 어디 거야 내가 지금 뭐 안다르 뭐 에어쿨링 뭐 어쩌고 하는 뭐 이렇게 스포츠웨어 같은 거 입도나 네. 할 때도 브랜드를 더 훨씬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브랜드 검색어를 검색을 해서 상품을 보면 대부분이 브랜드로 상품들이 이렇게 묶여져서 가격 비교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가격 비교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싸러, 싼 거, 최적화 사러 가게 한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제 소셜커머스 음. 그런 거로 구매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음, 음, 음, 음. 가격이 무조건 싼건 아니지만 은 음. 리뷰 좋은데 음. 좀 그래도 리뷰도 좋은데 그나마 가격이 근데 소셜커머스는 리뷰가 별로 없잖아 아그 쿠팡같은거 쿠팡에 리뷰가 많아요? 네 저는 거기서 좀 리뷰 많은 애들 음. 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보거든요 근데 네. 자기야 근데 우리 그거 할 거잖아 스마트스토어 할 건데 왜 쿠팡에서 네. 사야지? 그니까 자 구매를 할때 구매자이자 네. 판매자인데 네? 네이버에서 검색 아니에요? 네이버 그는 말을, <웃음>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러면 내가 홈트에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홈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면 사실은 아이템들을 좀잘 찾을 수 있잖아. 내가 관심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 그쪽 상품들 위주로의 상품을 등록을 하려고 내가 이걸 물어본 건데 사실 어, 음, 음. 지금 사는 구매 패턴으로 봤을 땐 고객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은 사실 상품도 괜찮은 서도한없 없어. 그러면 아저씨의 리에에담아한만한상품들도 그런 에서도든지 이런 운동적으로 상품 국에는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를 네, 한에서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서도서 1m, 앉은 키 1m. <웃음> 네, 아무튼 이 헛소리는 이제 여기까지 네. 하고 어, 어쨌든 이분이 지금 제가 브랜드 상품으로 위주로 해가지고 판매가 된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브랜드로 상품을 이렇게 브랜드 상품이 아니어도 좀싼 걸로 해서 홈트 용품을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한다면 어쨌든 내가 브랜드를 사입할 순 없잖아. 그렇죠. 브랜드를 사입할 순 없기 때문에 그 나이키가 나한테 물건을 줄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 홈트레이닝에 관련된 상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탁 도매의 상품이 있는지도 좀 판별을 할 거고 위탁 도매에 있는 상품들을 판별을 할 때에 일단 홈트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상품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어, 지금 홈트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홈트라고 네. 한번 쳐볼까? 홈트레이닝? 음. 자, 홈트레이닝 하니까 연관 검색어들로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나왔네 여기 있 연관 검색어는 네이버에서 상품들을 검색을 할때 이 상품을 검색한 사람들이 또 다른 검색어를 뭘로 해서 정보를 보는지에 대한 검색어라서 여기에 있는 검색어는 사실은 상품 검색 키워드보다는 정보성 검색 키워드가 네. 같이 음, 육안으로 해고 나오는 거고 이 상단에 있는 연관 검색어는 음, 음. 좀 정보 위주라는 거죠? 어, 여기 통합 검색에 네. 있는 거라서 쇼핑으로 가면 쇼핑 연관 키워드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쇼핑 연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건 정말 이 쇼핑 창에서 검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 네. 그리고 우리 태훈이가 좋아하는 쿠팡으로 가서 또한번더 보면 쿠팡에서 여기도 홈트? 네 홈트 홈트레이닝 방금처럼 네. 한국어로 써줄래요? 아유또 이러네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치니까 여기 자동완성으로 해가지고 같이 붙어서 나왔던 애가 우리노 이렇게 어, 이렇게 기구, 매트, 밴드, 운동기구, 복근, 아령, 용품, 스쿼시 머신, 세트 이런 애들이 나왔어요. 이런 키워드들도 내가 이렇게 보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같이 연관검색으로 나온 애들, 얘네들도 같이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응. 상품을 고를 때는 일단 이 검색어를 메인 키워드로 잡은 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상품의 검색어들을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내가 올릴 상품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엑셀로 미리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홈 트레이닝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요 키워드들을 쭉 끌고다가, 복사문을 눌러줄까. 붙여넣기 한 번.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 링크가 이렇게 연결돼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텍스트 형태로 네. 이렇게 바꿔줘서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주고 음 좋아함 음, 그리고 쿠팡에서도 여기 있는 거 복사를 해서 음, 여기 옆에다가 붙여넣기 한 번만 해줄까? 음, 여기는 에 조금 원래 이렇게 나와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된 애들은 좀 빼버려야 되니까 실내 음. 운동 기구라고 하는 애는 여기 있으니까 뺄수 있을 거고 홈 트레이닝 기구도 있으니까 뺄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음. 있는 애들 중에서 요가 매트는 없네. 그렇 밑에 있지 않을까요? 어, 어 요가 매트 없네. 어, 요가 매트가 없으니까 네. 요가 매트는 살려주고 여기 빼고 네, 주고 음. 그리고 또홈 트레이닝 운동 기구. 운동기구. 홈트레이닝 네. 운동기구. 이거 어차피 실내 운동기구에서 같이 그죠. 걸리는 거니까 이것도 빼버리고. 박제. 음. 매트. 홈트레이닝 매트. 음, 매트는 매트. 요가 매트에서 같이 걸릴 그죠. 수 있으니까 내고. 이것도 숙제하고. 어, 아령이 아령 있으니까 네. 아령도 빼버리고. 그리 이거 스쿼시 머신. 스쿼트. 스쿼트는 있어요. 스쿼트 머신은 없고. 네. 밑에는 에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없네 없어 없어. 응. 그리고 다이어트 홈트 폼롤, 폼롤러, 폼롤러 있어요 폼롤러 있고 다이어트 홈트도 빼자 네. 응.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걸러낸 애들을 조금 볼 수가 있고 네. 자 이제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매 사이트 중에서 그래도 상품이 좀 제일 많은데가 도매매라서 도매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품들을 조금 서치를 해볼건데 요 중에서 일단은 하나만 해봅시다 네.